야 진짜 간다. 지금이 어, 아직 3시도, 안돼 가지고 공항 출발이 8시, 반 이라 4시간, 전에 정도 에 와서 이제 트립 수속을 밟으라고? 하더라고요. 많이 닫았네 그래도 여기 밥집 몇 군데는 열었다 이것도 있다 팀호옆 스타벅스는 아직 열었어 밑으로 식당이 더 있더라 가보고싶다고 가보고 응. 그냥 셰싱 먹자 <웃음> 아니 저울이 이거야 좀 작지 거 같은데? 천 응, 응, 응. 어, 네봐 要开包检查要开包这边走到底右转进去开包有个 a 一房间去开包开完包回来拿您的护照健身就可以了好吧谢谢这个 와, 진짜 맛있겠다 맛있어. 택시가 맛있네. 누가 중고가 아니랄까봐 안에 기름이 완전 줄줄. 그 맛을 먹는 거좋데 기분이 어떠세요? 근데 다시 온것 같아요. <웃음> 이제 비행기 탄다. 아 와. 하단수 돌아가고 싶다 어지금 가방에 앞에 이렇게 카메라 가방까지 맸더니 완전 군대 다시 온것 같아요 살짝 훈련하는 기분 올 때는 기내수하물 무게도 7kg였는데 신천은 갈때 그냥 5 k g 야속하네 15번 게이트는 지하로 내려가나 보네 <웃음>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죠? 이제 가기 전까지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아.. 충전좀 하려고요 <웃음>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세요 어때? 기분? 살라갈수 있겠지? 살라 돌아갈 수 있겠지? 나 진짜 갔다 흑화 해버렸다 阿林啊。我運動要了 Air l i n e Flight Please contact the ground staff. Thank you for choosing the Star a l i n e and c h a n n airlines. w e t r i e to provide considerate service at all times. <laughs> 好你嘅全部 啊是廳行李你大陸嘅多大陸 선전에 도착했어요 이제 경려하기 전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서 회전초밥을 먹으러 왔어요 아니 이거 냄새나 아 축축해 냄새? 왜왜 <웃음> 축축 축축하다고? 아니 맛나 냄새? 아아씨아 아, <웃음> 아, 무슨 매실장같이 냄새 나 여기서 <웃음> 아 잠깐만. 아, 아 잠깐만 아니 아니 아니 맞다봐너 가방도 맞다봐 지금 이거 다 그래 아, 아, 아니, 잠깐만. 아니 잠깐만 때려 부었는데 엄청 촉게 아. 어떡해 아, 이거, 이거 소독이다 소독 아 진짜 아 아니 짐이 왜 이렇게 빨리 나와 이렇게 빨리 찾은 적 처음이에요 동말비행기라서 그런가? 으, 반 공포증 생길 것 같아요. 어 <목소리> 오, 오, 오우. 어우 소름 돋아. 천전공항. 잔잔공항. 지금 천전공항에 내렸는데 고맙게공항구대 잠깐 경에하는 동안 호텔에 있으라고 호텔을 잡아줘서 지금 그... 호텔 택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보나... 아니야 아니야 저거 아니야 M2 아니 카베진을 안 가지고 와는데 이렇게 왜 실버 뿌려주래 그래서 <웃음> 서비스 좋네 <웃음> 아 그니까 소화엔 역시 매실이지 아 지금 서 있는데 가방에서 매실 냄새가 진동을 해요 아 진짜 딴, 딴 비행기에도 다 뿌리는 거겠지? 아 짜증나 뭐 이렇게 냄새 나는 걸써 소독제를 매 아니 근데 약간 소독 아니고 진짜 누구 가방에서 그냥 메시 가져온 거 터진 거 아니야? 그럴 수도 있어 와 엄청 낡았다 9시, 그래서 5시, 6시, 6시. 로 가시는 승비 교육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용하실 ZHU 031. 지금부터 탑승을 시작합니다. 거긴 줄 알았어. 일 스바디랑 메로 있으면 안 돼, 인스타에. 그래, 왜너어아 먹었어. 킹밥이었어. 어 만나서 반가웠어.